반갑습니다. 녹색환경인 입니다. 외래 방문 고객이 화장실을 사용 시의 느낌은 영업장이나 기관의 이미지를 연상케 하므로 쾌적한 화장실 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남자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남자 화장실입니다. 냄새 때문에 평소 불만이 많았으나 후레쉬 웨이브 3d 를 사용후 불만 제로가 되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양면으로 많은 돌기가 형성되고 타공되어 소변이 튀지 않습니다. 다공성 폴리우레탄 소재에 수억의 바실러스 유익균과 자연스러운 향을 함침시켜 유해세균 억제로 냄새와 요석을 방지합니다. 사용 후한달 정도 지나면 유익균과 향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색상이 변합니다 냄새제거제와 자연의 향기가 함침된 좌변기 냄새제거제 에코클립은 냄새의 근원지에 가장 가까운 곳에 부착되어 냄새를 항상 제거합니다. 소개하는 소변지는 관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였기 때문에 요속 스케일로 인하여 배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프린업 스페셜 요속 제거제를 사용하여 붓으로 문지르니 요속이 수월하게 제거되고 배수도 되었습니다.